전일법사입니다. 아, 응. 이거 조합해죠 응? <웃음> 이거, 그, 이중, 이중컵. 그 진공. 안에 이제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하나도 안 뜨고 이거 있죠. 엊그저께 그 장보러. 어, 그저께 그, 동진날, 장보로, 이마트를 갔는데, 그, 뭐지? 그 노브랜드? 그, 거, 갔더니, 이게 있는겨. 집에 있는 기존에 쓰던 거, 여러분 저번에 봤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 사들고, 또, 내까마서 그렇잖아. 그래서, 누구 하나 손님 오면 같이 먹으려고, 두개사갖고 왔어. 근데, 이게, 어, 씨, 이게 비싸냐고. 노브랜드적인데. 근데, 천천이 써보니까, 밑 바닥을 두껍게 해가지고, 응? 보니까 딱, 아, 안정감 이그 이게, 이, 이스텐레스 이것도, 싸구려 같이 노브랜드지만 싸구려 같이 얇은게 아니라 적당히 그 두껍게 해놨더라고요 잘했어 아주 좋아요 겨울에는 물을 술 먹잖아 근데 그 몸이 안좋으니까 감기도 걸리고 호흡기주라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어야 돼 겨울에 찬물? 아니 따뜻한 물 자, 오늘은 양력으로는 그 24일 12월 24일 어, 교인들이 얘기하는, 어, 아기 예수가 오신 전날이에요. 응. 크리스마스 성탄 2부, 오늘 24일 토요일. 양력으로는 12월 이 12월 이일 신의일이에요, 신의일. 신의일. <웃음> 오늘, 천일이 여러분한테 그 얘기해줄 거, 그, 팔자를, 팔자를 개무시하고 살면은, 어? 응? 뭐, 답이 있나? 뭐, 지팔자로 살다가 뒤지는 거지, 뭐. 응? 그것뿐이 없어. 그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 잠깐, 이 아침. <웃음> 식전 대빠람부터 문득 팔자 타령인지 모르겠다만, 참. 이것도 천일 팔자요. <웃음> 그죠? 아, 이 시간에 본뭐 식전 대빠람부터 6시도 안 됐고만. 이제 6시 됐겠다. 아이고, 그래도, 그래도 5 9분이네 어? 5시 59분. 아 진짜로. <웃음> 어제, 밤까지, 그, 여기, 대전은 계속 비, 아, 눈이 왔어요. 눈이 왔어. 근데 저번 영상에도 그랬지만, 비, 비가 많이 오고. 차라리 비 오면 괜찮아. 근데 눈이 미끄럽잖아. 그래서 대전은 안 나가는데. 어깨에 그, 둥진날, 첫일이 그, 쉬었기 때문에, 이게, 일주일 중에 하루 쉬게 되면, 그 다음날 코를 받으려고 하면 아주 개질랄이야 그래서, 어떻게든 나와가지고, 그, 아홉 시 9시 넘어가지고, 아홉 시는 밤, 아홉 시 넘어서 코를 하늘에 타놔야지. 조건이 그래, 조건이. 그야지그 다음날 코를 타는데 괜찮이야. 좀, 코를, 아, 무난하게, 받을 똑같이 어느 기사들이랑 똑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 어느 기사들보다 콜이 한 반박자 늦어 콜 받는 게 그러니 뭐시 콜도 없는데 토, 대리운전을 타냐가 보다지. 어제는 나가서 이제 하나만 나갈 때 하나 들어올 때 하나, 두 개만 딱 타고 오자. 아홉 시 넘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콜두개 타고 그러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우저그첫 번째 나갈 때 만난 그 중생이 얘기예요 중생 그중생 문제의 거중생 그 응? 기대하시라 뭐 이런 거 <웃음> 그 대리를 불렀는데 식당 횟집이었어요 횟집 횟집인데 식당에서 불렀어 개인이 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도 몰라 그놈 전화번호 뭐 아무것도 몰라 근데 보니까 일행이 셋이에요 그래서 이행 셋인데, 눈은 내리고, 날은 춥고. 어제, 당시 9시가 영하 6도, 영하 6도. 지금 오늘 아침은 대전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진다고 했어요. 아마 13도 됐을 거예요. 음. <웃음> 날은 춥고, 눈빨은 날리고, 하는데, 내려주고, 내려주고 갑시다.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그가지고 기본 2만원 올라왔는데, 만 원만 더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삼만 원 받고 걔 내려다 줬어요. 근데, 걔가 맨, 셋 중에 맨 나중에 나왔어요. 제일 늦게 나왔는데, 커피를 타들고 따라따라 나와가지고, 어유서 선생님, 안전하실래요? 그래. 어, 됐고, 어이 너나 먹고 빨리 가자. 딱 보는데, 언뜻 보는데, 그 아예, 근데, 그 도령, 동자가 아니에요, 동자가. 동자는 애기, 애기들을 동자라고 하고, 도령은 좀큰 애다. 초등학생, 중학생, 뭐, 이 정도. 어? 뭐, 큰 도령이라면 고등학생도 보겠다. 근데 보통, 우리가 그모속에서 도령이다 그러면 한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정도. 그 정도 이제 대충을 봐요. 근데 슬쩍 보는데 커피를, 사장님 커피 한잔 하세요. 어, 커피 좀딱 보니까 언뜻 비치더라고요. 별일이네. 하고서 딱 출발을 했어요. 출발해 가는데, 뒷좌석에 그, 어, 두 양반이 그 차주랑 해가지고, 하, 아, 번뭐 낚시 얘기를 해. 우럭 낚시를 가는데, 뭐, 우럭이 뭐, 입지를 하는데, 뭐, 콱 문이 여쩌니 어, 맞다. 뭐, 저기, 미끼로서는 뭐, 쭈끼미가 제일 않니여쩌니 막, <웃음> 그래서, 어찌들 뭐 낚시 타령하는가, 뭐, 천일이 보라와갔어 그래서, 그려, 그래, 그려, 그래, 그려. 그래. 많이 잡으라이 <웃음> 이러고 이제 갔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세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 딱 내려주고, 또, 에너지 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께서 얘기할, 얘기들 할 때, 뭐, 이혼을 했고, 응? 이혼한 지가 한 뭐, 1년인가 2년이 됐고, 그러니까, 개원들 인나 개원들. 개원들끼리, 개 모임을 하고, 찢어지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자기 처지를 얘기를 하니까, 그, 한, 내린, 다른, 다른 일행이, 어이구, 너 어디 그리 힘든 줄 몰랐다.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 이제 예? 통과하였다. 예, 그 사람 내린 다음에, 물었어요, 찬일이. 이 예, 무슨 띠냐? 응? 무슨 띠냐? 다든 물었어요, 했든. 잔내비 띠라고 하는 게, 원숭이?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더라 아, 원숭이. 신자진, 우리, 우리 용어로 신자진이라고 그래요. 어? 신자진. 어, 원숭이하고, 어, 쥐띠하고, 그다음에 용띠. 이게 이제 범띠에 삼자가 들어요. 응? 그래서 범띠에. 올해 들었다가, 내년 토끼띠에 묵었다가, 응? 이제,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웃음> 그럼 그 아이는 이제 원숭이 띠니까, 일단 삼재, 삼재라는 그, 울 안에 들어있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삼재 때문에 걔가 이렇게 뭐 망가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뭐 이혼만 해서 망가졌다는 게 아니야. 이혼을 했고, 교통사가 나가지고, 응? 교통사가 나가지고, 몸다 다쳤고, 그로 인해서 한 (1년간) 일을 못하고 놀았고 뭐 이제 뭐다다 다 이제 깨진 거야 다 끝난 거야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응 그래서 원숭이 띠그러그래야너 그래. 원숭이 띠몇 살이냐 하고 물었더니 (40) 몇 살이라고 하더라고 4십세 시에 (40세) 43. 내년에 이제 그 (44세) 드는 그런 나이고 경신생이에요 경신생. 원숭이띠들이 어떻게 보면 참 무난하게 살 수가 있는 팔자인데, 예, 천을 운전하면서, 이 여러 저러 문답을 하면서, 예, 천을 쭉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어, 첫째는 그 아이가 낚시 얘기를 했는데, 너 낚시하면 안 돼. 응? 낚시 그만해라. 하는 게 그런 게 나고, 어, 대부분 낚시도 많이 좋아해요. 그, 뭐, 씨, 도시오고 나발이고, 막, 이런, 이런, 이그 하고, 막. 천일도 그 옛날에는 제작기를 가기 전에는 낚시는 싫어했어도, 투망이라는 이런 거주고했었으니까 계속 그아이는데 그래. 근데, 이게 낚시는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 안 하고, 안 하고, 계속 이제, 찾아봐야 돼. 도대체, 원래 저희 천일은 술천먹은 인간들을 안 봐주거든. 내가 봐달라고 한 번, 봐주지도 않고. 대신에 이제 첫일 공부니까, 내 공부니까.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네가 낚시는, 첫째 낚시는 하면 안 되고, 둘째 하면서, 뭐, 삼절하고 하더라도, 오래 삼절인데, 언제부터 저기, 했냐? 작년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작년 사고 나서. 그래서, 응, 그래. 뭐, 어까지 그야 뭐, 어차 삼절하고, 꼭 그에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다, 그 전에 그럴 수도 있고, 응? 그 플러스만 할수 있으니까. 남들은 딱그해안 좋다 그런데까지가 그냥 그래서 그 아이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왜냐면 동자가 아니라 도령 하나가 걔 모습에서 딱그 섞어서 보였기 때문에 이천도 궁금했던 거야 이게 뭔들인가 그래서 가만히 내력을 쭉 찾더니 내가 내가 먼저 이 천일이 먼저 섰드렸어요 싫은 말이지 내가 내가 철학을 하는 사람이야 하고 일반인들 할때나나나 나, 나, 나 무당이야 나 법사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했요왜 상대방이 교회를 냉기거나 어쩌라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잠깐 만나 얘기를 하는데 그거 뭐 거기서 뭐주제사서할 필요가 뭐 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편하게 했더니 얘기를 뭐라 해요 자기 누나가 무속인을 하는 거야. 자기 누나가. <웃음>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나가 무속인의 길을 간 지도 오래됐더라고. 오래. 얘가 저기 뭐야, 마흔 셋이니까 지 누나가 무속인의 길을 가봤어요. 오래됐다고. 지루, 누나가 위로, 뭐, 몇병이나 물어도 많이 먹었어요. 뭐, 천일보다 많이 먹었겠어. 안 먹었겠지. 아,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하간 아, 오래됐어. 근자에 간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게, 천일이, 아이고, 이놈아. 그렇지. 네 집구석 내력이 그렇지. 하고, 이제, 딱, 이게 답을 찾았어요. 답을 찾았어. 그래서, 그아이한 물었어요. 현직에, 지금도, 니네 누나가 그 길을 가고 있냐? 했더니,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는, 왜 지가 그렇게 망가지고 그런 거를 잘 모르지? 모를 수밖에. 응? 모르지. 에 너는, 아, 그아이게 자기 옛날에 그걸 안 믿었대. 아이고, 그 미신이지, 뭐, 삼재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아이, 미신이지, 뭐, 이랬다는 거지. 어? 근데 요즘은, 아, 요즘이 아니라, 이제는, 어, 한반 정도는 이제 믿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천일이 이 생각에, 아이고, 니가 반만 믿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쓱을 넘어. 응? 쓱을 왜? 천일이를 얘기해주는 거 있잖아요. 한 집안에, 한 집안에, 어, 형제 자매가 다섯 명이 있어 그러면 이 다섯 명이 각자 다 제자계를 가는 경우도 봤어요 누나가 가고 형이 가고 동생이 가고 그러니까 나는 안 가도 된다 물론 안 가도 돼서 그런 것도 있어요 형제가 다섯이라서 다섯이 다 가는 게 아니고 다섯 중에 하나만 갈 수도 있고 둘이 갈 수도 있고 다섯 명다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가. 근데 그 아이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 아이는 제작감이에요. 제작감. 취적감. 무당 노릇을 해야 돼. 지 누나가 가는데, 나는 어, 걔는 뭐, 아예 믿지도 않고 살았다고 하니까, 개념 자체가 없었겠죠. 그래서, 얘기 중에 얘가 더 얘기를 뭐라 하면은, 자기가 화물차를 운전했대요. 화물차. 네, 그걸 자기가 그것도 받친 게 아니라 앞을 두드려 박았나 봐. 얘가 뭐라고 하냐면, 저 선생님 저 싫은데,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걷지도 못한데. 근데, 예, 천일이 먼저, 차를 먼저 타고, 그냥 옆에 있다가 걸어 타는 걸, 걷는 걸 천일이 못 봤어요. 그래서 걸은 거리를 못 봤는데, 걷지도 못한데. 그러면서 그 교통사고 난 얘기를 하는데, 화물차다 보니까, 사, 화물차가 그, 타 사람 타는 공간을 탑이라고 그래요, 탑, 이름을. 거기 가서 두드려 박으니까, 두려, 두드려, 두드려 박았는데 어떻게 박았느냐. 자기 무릎 아래쪽. 무릎 아래쪽이 탑, 앞대가리가 치고 들어오면서, 발목 아래, 발가락, 발가락이 없대. 다 뭉그러지고. 응? 뼈 자체도 없고. 그래서, 걸음걸이, 이렇게 내려가지고, 저 나중에 내려서 이렇게 봤을 때 보니까, 다, 다리를 쫄뚝, 쫄뚝, 쫄뚝, 이러고 걷는 거야. 젊은 놈이. 응? 모르면 몰라도, 응? 모르면 몰라도, 자, 봐요. 이혼을 했어. 응? 이혼했어. 교통사고가 나와서 다리 분질러 버렸어. 분질러 정도가 아니지. 1년 동안 일못 해가지고 있는 돈다 털어먹었어.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다 끝났잖아, 이제. 다 끝난 거야. 결국은 그 전에 표적을 주고 알려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는 안한 거야 못 알아들은 거지 내가 왜응 내가 왜 그러니까 이혼한 지는 한 (2년) 됐다고 했고 그러니까 그 이혼하면서 그 이혼 누려야지 그 여자네 집안도 똑같은 그런 집 구석이라니까 와이프네 집 구석도 그걸 안 봐도 안 봐도 비료라고 이혼에 떨어져 나갔고 새끼는 이제 애들 엄마가 형 가보더라고. 그러고 바로 사고 내 가지고 다리 몽둥이 번지어 버렸고, 그럼 다리 몽둥이 번이 분... 다시, 이... 다시 이어 가지고 붙여 가지고 자기 맘놓고 돌아댕기냐? 그것도 못하고, 결국은 끄질러 겨돌아댕기를 못하게 딱 다리 번지어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돈싹 말려 가지고서는 행세도 못하게 자기 편이 그렇다면 옛날에 그래도 어디 가서 자기 쓰고 싶은 거 쓰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제는 완전 거덜 거달, 거덜나 가지고, 그렇지도 못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자식 도착을 거의 가는데 집에 가는데 돈3만원 대리비는 치가내더라고 나의 제일 어린 놈이 돈 돈도 없는 놈이 대리비 달라고 하던지 돈도 없다는 놈이 돈3만 원이 어디 게 이름이야 그게. 그래서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작감인데, 지가 못 알아듣고 맨 뻘짓만 하고 나가서 낚시한다고 맨 낚시가 살생이나 했었고 나중에 천일이었어 그 차후 도착하기 전에 너 살생하지 마 낚시하지 마너 낚시하면 안돼 이랬더니 너 소리가 자기는 자기 가꼭 필요한 것만 어쩌고 잡는데 지랄 예병 개새끼야 그런다고 그 살생 아니냐 빙신아. 그러면서, 그런 재미라도 좀 살면서 있어야 되지 않겠니? 아고 죽을 길로 가는구나. 그랬더고 그러면서, 예, 그 지가 그 따위로 얘기를 하는데, 천일이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해주겠어? 응? 인생이 불쌍해가지고, 천일이 한마디 거들어 준 거거든. 얘더 이상 얘기해줄 필요가 없더라고. 얘기해줘. 그래서 천일이 그랬어요. 그래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어? 사는데, 그래도 되도록이면, 아, 안할수 있으니. 근데 또 낚시 왜 하냐고 물었어. 어? 낚시 안 한다고 죽어? 관이잖아꼭 보면은, 팔자 그런 것들이 꼭 자기 죽을, 그거 해, 그렇게. 그래서 그랬더니. 또, 되도록이면 낚시하지 마라. 응? 되도록이면 하지 마. 그게 좋지 않겠어? 물론, 니가 꼭 하고, 살것 땅은 니 말대로 하고, 그거는. 그치. 내가 뭐라고 할게. 응? 아직 덜 죽어서 그렇지. 그거 지금 다리 하나, 다리 한쪽, 응? 사고나 그랬다고 해서, 딱 있는데, 더말안 들어봐. 이게, 맞아, 다리 한쪽 맞아, 분질러버려, 이제. 그러면 어떻게요? 앉은 자리에서 방댕이 끌고 지지 를 끌고 또걷돌아다녀야돼걸어다기지도 못하고 실체를 타든지 운전해서 먹고 살던 놈이 어떻게 응? 움다길게 결국 막아놨잖아. 운전도 못해 이제 그런 거야 그게. 결론은, 결론은, 자기 팔자, 팔자대로 살아야 돼. 근데, 인간이 미련하면, 아무리 알려주고, 알려주고, 보여주더라도, 그걸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니까 천일이 여러분들이나 이 영상을 보시는 거얘기는거 있잖아. 그래, 그러면 그렇게 살다 죽어. 하고, 던져버리잖아. 뭐, 어떻게, 답 없지. 응? 그니까, 오늘의 주제는, 자기 팔자. 자기 팔자는, 제대로 알고는 살던 얘기지. 제대로 알고 살아야 돼. 아니, 이 좋은 세상에, 남들은 백살까지 산다고 하는데, 백살은 고세하고, 고사하고, 응? 뭐, 한 4,50 살다가 죽어버려? 아유, 얼마나 억울할 겸, 응? 저선 가면 좋은 일이 있나? 없어. 가서 그런 인간들은 가 벌만 연락해 봐야 되니까, 다음 뭐가 기다려? 형벌이 기다리고 앉았어요. 형벌이 기다리는 게요 형벌이. 아셨죠? 그래서 그 아이한테는 그렇게만 얘기하지가 말았어. 더 이상 얘기해 줄. 지가 믿음이 없고, 이제 반 정도 믿는다는데, 마흔 셋. 이 반정 지가 몇, 얼마나 더 깨져야지 명색이 지 누나가 응? 무당한다는데 왜 무당 지 누나한테 가서 안 물어봤어 몰라 거기 물어봤는데도 지 누나가 뭐, 못 알려줄 수도 있었겠지 응? 천일이 걔를 딱 봤는데 걔 몸에 어? 도룡 하나가 붙어있는 걸 천일이 봤는데 응? 그거를 못 보냐고 그건 귀신이 아니야 걔는 도령 하나가 딱 붙어 있더라고. 아셨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응? 어쨌든 간에 A 클라스야. 응? 클라스 등급이 A, A 등급. A 클라스라고, 예? 응? 천일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근데 어제 천일이 봤던 그런 아이들 같은 애는 A 클라스는 고사하고, 저 C, D. 응? F 등급이야, F 등급. F 등급. 급수로 나누면 클래스로 나누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탑 클래스인 A 클래스라 이거예요. 아셨죠? 명심들하고 팔자대로 살아. 어, 맞아. 최일했다 그랬잖아. 응? 팔자에 순응하면 응? 팔자에 팔자와 운명 운명에 수능을 하면은, 엎혀서 간다, 있어. 엎혀가, 이렇게. 응? 어? 둥기, 둥기, 둥기, 둥기, 룰루랄라, 룰루랄라, 이렇게 엎혀가. 응? 어? 운명과 팔자에 수능을 하면. 반대로,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거부하면, 끌려간다고. 끌려가, 질질질질질질 랄랄라, 칵! 어디에, 개 목줄 해가지고, 질질질질질안 와, 이씨 <웃음> 아셨죠? 어? 오늘 얘기 여기까 오늘 토요일 아, 크리스마스 이브 내일은 크리스마스 날 마지막 이 여담 하나 천일이 데려지를 오래 했잖아 딴때 같았으면 오늘 저녁 어? 그리고 이분날 여관방 모텔이 방이 없어 방이 그래서 뭐가 나와 크리스마스 베이비가 나오는 거야 방이 없어 그아 내가 간게 아니야 천리간게아니야 손님들 태우고 술 처먹고 이제 모텔 간다고 하잖아 방이 없어 방이 그런 시절이 몇년 전까지만 있었어 경기가 응? 아니 아니 모텔 자체 방이 없다니까 그리고 바, 모텔 방값도 평상시 5만 원이잖아 이 나라 10만 원 15만 원이요 <웃음> 그러시는데 이제는 코로나 코로나하고 경기 안 좋아가지고 대전은 이제 터미널 주변이 막그 모텔촌인데 어젠가 그젠가 아 동기 날 전날 동기 전날 누가 그 모텔 간다 그다문닫았어다문닫았어그집한그열 비율적으로 한열 개가 여관방이 아니 모텔이 있었다 그러면 은한두 개만 영화 봐더라고 사람이 막 없다는 거야 경기가 없고. 그, 재밌는 얘기야. 알았죠? 자, 모텔, 모텔들 가. 어? 가도 돼요, 어, 널널려 어, 다. 저기, 사람들 육수 안 댕겨. 여기까지. 6시 20분. 아 20분 더 들었나 보네. 음. 자, 주말 휴. 잘들 보내시고, 여기까지. 어떻게, 어게하라고 해서, 찬일이? 운명과 발달대로 살으라고. 멋셨죠 오늘, 오늘 얘기까지 끝.